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왔는데요 여기에 맛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단 가천대길병원 옆에 차이홍에 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짬뽕, 탕수육, 간짜장을 시켰는데요 간짜장이 졸맛탱이더라고요면다 먹고 공기밥도 시켜서 먹었습니다 병원 왔다가 단골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배도 부르고 바로 카페로 달려가 봅시다 오늘 가볼 카페는 도프 뮤지엄인데요 여기 정말 핫한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도프 스모어라는 디저트가 있는데요 이거 대박이라고 합니다 원룸 같은 느낌의 건물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매장은 2층에 있었는데요 1층의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매장은 정말 시원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에소플에서 종류가 많았어요 원두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시큼한 것을 좋아하니 케냐, 키앙고이, 에이비 워시드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도프 너티 라떼, 도프 스모어, 까눌레를 주문했습니다. 매장 크기는 작았습니다 앉을 자리도 많지 않은 편이었어요 전체적으로 흰색 느낌의 매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직접 커피를 내려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보통은 기계로 고압 추출하는데 여기는 필터를 활용해 내려주셨어요 저는 직접 내려주는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하는 방법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 그 가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커피가 많죠 주문한 메뉴가 나왔는데요 도프스모어 비주얼이 장난 아니었어요 이런 디저트는 처음 보는데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도프스모어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에 오레오 과자가 있고 겉은 마시멜로에 쌓여 있어요 표면은 설탕을 불로 녹인 느낌입니다 맛은 상당히 맛있었는데요 이런 디저트는 처음 먹어봐서 맛을 설명하기가 애매하네요 처음에는 아이스크림이 살살 녹으면서 푹신한 마시멜로가 혀바닥을 자극하고 오레오 과자가 살짝 느껴지면서 겉 표면이 바삭 달달한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 정말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상큼한 맛이 났는데요 일단 탄 맛이 전혀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원두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었습니다 목넘김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완전 맛있었습니다 도프 너티 라떼는 정말 부드럽고 커피와 우유의 조합이 너무 맛있었어요 부드러워서 먹는 김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디저트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더라고요 여기 까눌레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까눌레 자주 먹는데요 맛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조화롭고 커피와 디저트의 열정을 잘 담았더군요 잘 쉬었다 갑니다. 다음에는 어디 카페를 가볼까요?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가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